오늘은 선신인데요 선시 이것은 당나라 시대 황벽 피운 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선사가 있습니다 백장선사의 제자이며 임재선사의 스승이죠 그럼 대단한 선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황벽 그분의 선시 즉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부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이 마음 공부인데 자꾸 번뇌가 막 솟아오르고 잡념이 솟아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했더니 네, 황벽 스승이 이네구절에 실었어 말하자면 답을 보여준 것이죠 볼까요 진로형탈사비상 여기서 한 글자쯤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아주 잘 아시는 겁니다 보통 두어 글자가 두세 글자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진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지진 짜에다가힘쓸로짜죠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냥 딱아 이런 기분이야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게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를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멀형 또는 빛날형인데 여기서 멀형이죠 멀리 벗어난다는 것은 해탈한다는 것은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번뇌를 벗어버리는 일을 누진통 이라고 하는데 그 경지에 간다는 것, 그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왜 번뇌에다가 먼지진 자를 썼을까요? 번뇌는 물질 위주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번뇌이기 때문에 이 먼지진이 들어가는 겁니다. 우리가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노력이 힘이 많이 들어요. 그걸 힘쓸 노력이라고 표현하죠.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것이 번뇌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물질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다.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자를 여러분이 모르실까요? 제가 보기에는 이자도 좀 어렵고, 이자 특히 어려울 거예요. 간단해 보이지만, 이자 모르실 수도 있죠. 음. 긴, 긴박하다 할때 긴이에요. 아주 바투바투 긴장되는 꽉 이런 뜻이에요. 꽉. 잡을 파, 긴 파. 꽉 잡아라. 자, 공부 지금 요령을 얘기하는 겁니다. 노끈승 또는 곱비승 또는 먹줄 여러분 먹줄 아시나요 건물 지을 때 수직수평을 재기 위해서 딱 줄을 튕기죠 논을 맬 때도 그런거 하죠 그 기강이 제대로 잡혀 있는게 중요하죠 그걸 이제 승두라고 합니다 그 첫머리를 제대로 잘 잡아놓는 것 그리고 이건 하다 뭐 두에요 영어로 말하면 뭐 하다 일장 이것은 한바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첫그끄트머리를 아주 잘 잡고, 꽉 잡고, 한 바탕 공부해봐라. 그 다음에, 부시. 불시라고 하지만, 여기서 부시라고 읽으면 되겠죠. 1번, 한번. 찰 한자죠. 자, 이것이 뚫을 철자. 철자하다 할때 철자죠. 뼈골. 추위가 한번 뼈속 깊이 확 파고들지 않고서야, 이런 뜻입니다. 마지막에, 이쪽으로 해석이 넘어가는 거죠. 영화처럼. 불시 1번, 한, 철, 골.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쟁득 매화 박비향이라 여기서 쟁은 다툴 쟁이지만 뭐 어찌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어찌 어드랴 쟁득 어찌 다투어 어드랴 매화꽃이 박 이게 두드릴 박 또는 칠박입니다 또뭐 찌를 박도 되죠 코비 향기향 매화향기가 코를 찌르다 어떻게 매화향기가 코를 찌르겠는가 즉 겨울에 모진 추위를 견디지 않고서야 이 매화가 첫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곳이죠 그래서 춘신군이라고도 표현하죠 사군자 중에서 그런 향기를 뿜을 수 없는 법이다 사람도 공부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한 번쯤은 또는 몇 번쯤은 이런 시련과 고통과 드라마틱한 굴절이확그 내면에 파고들고 나야 그런 진정한 향기 깊은 향기 신선하고 첫 기념비적인 향기가 얻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꼭 선승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아서 오늘 이렇게 즐겁게 적어봤습니다 자, 총정리를 해볼까요 진로형탈사비상 긴파승두주일장 부시1번 한철고리오 쟁득매화박비향이라 진로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니 밧줄을, 노끈을 꽉 쥐고 한바탕 공부해 보아라 한번 그 추위가 뼛속 깊이 파고들지 않고서야 어찌 매화꽃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을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이문단을 고르게 된 것은 어떤 분의 카톡에서 이 시를 이제 보기도 했었지만 은제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 공부만이 아니라 고시 공부 그런 친구들 참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그 부모도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영어 공부라든 무슨 공부라든 기술 공부하든 또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때그 모든 건 공부죠 인생은 공부니까 그걸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대답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글씨 서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이것은 해서인데, 해서 중에서도 당해서가 아니고, 북위시대, 육조해서풍에 속하고요. 그 중에서도 북위에서는 뭐 100가지가 넘거든요. 몇백가지가 되는데, 저희 집에 있는 것만 해도. 지금 이 풍은 원필과 방필을 약간 섞은, 즉, 조상기풍과 정희합이의 어떤 풍을 약간 섞고, 거기서 좀더 자유스럽게, 좀 이렇게 갈필도 나오게 팍팍팍 한번 찍어 여러자 쓰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이런 풍은 예서의 피르가 약간 섞여 있다 그리고 행서의 피르도 행서의 피르죠 이런 것은 그 다음 획을 향해서 가는 이 기분 이런 건다 행서의 피르입니다 그것도 약간 포함되었다 좀 프리한 해서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